오늘은 요 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1대1로 스피치 코칭을 하고 있는 스피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이 들어갈 때 제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제가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중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어떤 순간에 통제력을 이루셨는지 어떤 순간에 발음이 안 되거나 랭귀지나 스피치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어, 자극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모든 말의 목표 말의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말의 결론, 목적지 같은 곳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말입니다. 물론 내 말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논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없으면 결국에 머릿속의 명령도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 볼게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스피치 그리고 랭기지 발음과 발성 호흡의 영역과 단어 문장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이루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전문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여기서 전문성이 안 느껴지면 반대로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말의 뉘앙스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어나 문장이나 글이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지 못하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씩 빼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꾸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근데 이게 연습이 잘안돼 있으면 당연히 하나밖에 못 주겠죠.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아, 내가 정보가 부족했구나. 내가 목소리가 좀 작았구나. 아, 내가 발음이 좀 불명확했구나. 뭐라고 다시 왔을 때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인 거죠. 어,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거절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좌절을 느끼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마음을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응? 이렇게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뭐지 거절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자꾸만 좌절을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피드백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다시 가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모든 말의 과정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스피치였나? 아니면 랭귀지였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랭귀지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스피치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네, 조금 자세하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 말의 기술을 익히신다면 여러분께서 좀더 어 원하는 방향대로 말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요 여러분께 그동안 많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랭귀지에 마음을 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뭐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을 하거나 이 모든 과정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댓글 좀 읽어볼게요 어 타자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누르깜할까누르깜할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굳어요